눈나 눈나 해독기 돌려야지 눈나 눈나 눈나 해독기 돌려야지 해독기를 야무지게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밀랍이 떨어져요. 어어어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어디야 뭐야? 어 이게 왜 돼? 어? 물음표 물음표 어 뭐지? 어 뭐야 뭐야 뭐야? 까꿍 <웃음> 그냥 서기관이 되었어요. 어머 이럴 수가? 아 어, 근데 딱 99에서 98에서 이게 딱 막히네. 핵골인데 자, 여기서 봅니다. 보통이면 캠핑을 어디서 하냐? 어, 여기 의자에서 캠핑을 할 때, 어, 여기까지 나와서 하죠. 저는 에임점을 약간 오른쪽으로 둬야 하나? 음... <웃음> 아, 오른쪽으로 둬야 하나? 어?! 발견했다 여기서 하면, 되네. 자, 자, 다시 갑니다. 눈났 나, 눈났나? 오케이, 여기까지 와서 오케이, 오케이, 스 지니어스. 지니어스. 끝났다. 여기. 여기서 딱 붙어가지고. 그냥 위로 날리는 거야. 뒤로, 뒤로. 와, 됐다. 어, 이거는 무조건 성공하는 거다. 어, 이거는 무조건 성공하는 거라. 이거 배우기 편한데요, 이거는. 뭐, 어떻게 쓰냐면은. 봐봐, 봐봐. 무조건 된다. 묶어, 묶어. <웃음> 묶은 다음에, 여기 있지, 여기. 여기 비벼. 비빈 다음에, 그냥, 에임 맞춘 다음에, 그냥 올려. 올리면 돼,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올리면 무조건 굳는 것 같은데, 이거. 어. 이거는 확성이고 오케이, 맞다. <웃음> 감히 해도 끼를 돌리느냐. 누구인가? 누드가 해독돌린 소리를 내었어 알고부터 해야겠다 아 나오.. 나오셔! 네? 어? 절묘하게 오, 왼쪽으로 가네 여기서 약간 오른쪽으로 M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니야? 아아 바로 의자 앞에서 가능하네. <웃음> <웃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실전 실전으로 가겠습니다. 눈눈 안나 눈눈 안나 눈눈 안나 눈눈 안나 눈눈 안나. 묶었어. 응? 묶고 나서 바로 가는 거야. 그냥 에임 올려 그냥.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오른쪽. 약간 오른쪽. 아, 어 실전이 뭔가 안되는데 뭐가 막아 약간 앞으로가서 할까? 아, 뭐 이런 느낌인 건 아닐까? 어 대충 요런느낌인건 아니까 좋다 어허거 이건 그냥 뭐 하지도 않아도 되네 봐봐 여기 굳히고 나서 에임 좀 끝까지 올리는건 어 이것도 확정이야 하고 그 다음에 에임 끝까지 올리기 저기도 확정이고 보고 아야 하는거라 가지고 어 이것도 좀확정으로 만들고 싶은데 여기서 끝까지 그냥 비벼 그냥 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그냥 올려 그냥 에임 쏘쭉어 이것도 확정이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지도 않아 아 잠깐만 아니 아니야 아, 가지도 없대 너무 너무 커 너무 높아 <웃음> 시작됐다 또 그들이 온다 자 이것도 확정으로 만듭시다 음? 초보자들도 쓰기 쉽도록 여기 붙어서 올려 약간 내려간다 <웃음> 끝까지 올린 다음에 약간 내려 아 내리기가 힌트 이거그럼돼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뭐.. 좀 어렵잖아 어떡하지? 야 여기 붙어가지고 쓰라니까 여기 붙으면 끝까지 사, 올리면 되거든요 야 여기 붙어가지고 끝까지 올려 이게 더 편하긴 하다 어, 됐다.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끝났다. <웃음> 아, 자,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굳히는 방법. 굳습니다. 그리고, 그냥 에임 좀 그냥 올리면 됩니다. 눈, 눈, 안, 나. 그러면 깔끔하게 굳어요. <웃음> 와, 이런 거 너무 잘찾아다는데 나. 이거 해독기를 맞추는거기 때문에 기존 에임점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맞추는 경향이 있죠 너무 오른쪽으로 갔나? 약간, 약간, 약간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된다 어 그럼 실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해독기가 저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니까 러 원래 보통이면은, 여기를 에임점으로 이렇게 맞추고 하는데, 요거는, 이 해독기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약간, 여기를 맞춘다기 보다, 여기를 에임점으로 두고, 이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다시 해볼게요. 먹고 나서, 약간 이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어, 어 다핑이 나는데? 이 정도면 될거 아니야, 그치? 대충 감각적으로 알면 될거 같아, 이거는. 덩어리요? 여기서 덩어리는 안뜨지 어. 아좀 어렵다 이거. 여기부터 가지고 해볼까 약간 끝까지 하진거 아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 어. 여기는 약간 이렇게 되있는 부분에 음? 이런 여기로 맞춰야 할것같아요 여기. 끝까지 좀 올리는 것보다 약간 아래로 내려가지고 내가 근데 뭐 매번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충 그냥 간 보고 하는 거야, 그냥. 아, 위에다, 위에, 위에다 막히네. 어, 약간 좀더 뒤로 가. 자, 여기에서 약간 다 올리지 말고 A 임점을 여기 하얀색깔에다가 더 그러면은 아, 하얀색까지 말고 검은색까지 <목소리> 검은색까지 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바닥 타일을 어디서 하는게 중요한데 묶고 나서, 이렇게 바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로, 바로, 붙이고 나서 가는 거지. 아, <웃음> 어, 이런 식으로. 어, 나는 약간 좀감좀 좀 잡았어. 3지 올라가서 자, 하면 되지 않냐고? 당신 혹시 천지? 나 아, 가지긴 하네. 이거 내가 못 받쳐서 그런 거지 될거 같긴 하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면 되지. 이미 다 알았다고. 나는 어. 음 이미 이미 터득해버렸어. 나는 약간 왼쪽으로, 약간 왼쪽으로. 아, 너더더 더, 더 뒤로, 더 뒤로. 어, 아, 여기서 해야 되는구나.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응, 음. 게임 끝, 게임 끝. 자, 자, 자, 여기다 묻고 나서 눈은 눈안 나, 눈은 안나 하고 나서 여기 딱 붙은 다음에 여기 에임좀쭉 올리면은 끝. 어, 어뭐 요런 느낌이면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좀 좋은 기술 같은 건좀 많이 얻어가긴 하네요 근데 이것도 확정으로 하고 싶긴 한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밀랍이 안 붙잖아 여기서 발사가 안 되니까 확정은 안 되긴 해 근데 이렇게 하면 되네 어 이지 이지 여기 이쪽 오른쪽에 딱 붙은 다음에 맞추면 되네요. 좀 근데 좀 기준이 없어가지고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그래도.